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회장님의 그 신년사를 갖다가 제가 해석을 해서 아, 여러분들께 그 알려드렸더니 아, 너무나도 많은 그 반응이 있었어요. 에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아, 팩트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는 겁니다. 하나씩만 딱 집어서 얘기해 드리면은 이번에 그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어와 목적어가 없습니다. 뭐 육하원칙까지는 갈 것도 없고 그냥 주어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만 얘기하겠습니다. 주어 누가 잘못했어요? 그건 누가 그러냐면은 원조서부터 얘기한다면 비비부를 그 원칙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이비 교주들이나 쓰는 그런 거를 갖다가 행행하게 이 애터미 문화에 아주 퍼트려 버린 그 사람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용서를 해 주려면 은 용서를 받을 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숨어 다니고 있고 또 딴새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무슨 용서를 해 줍니까? 그 사람이 진짜 아, 용서를 구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커밍아웃 정도만 확실하게 이차제에 했다 그러면 그건 뭐 얼마든지 그 애터미 사람들 애터미 하시는 분들 어, 나쁜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어떻게 다그 제도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거그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사이비 시스템 같은 거 시스템도 아닌 거를 시스템화 시킨 거죠 비비브리오 전에 거기 뜨니 그 밑에 또 센터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한수더나가고뭐 시시하하 토 달지 마라 뭐 이따 없으려나 했었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있을 법한 얘기 대한민국 이 민주사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갖다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원포인트 딱 하나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주어, 목적어 중에 주어만 말씀드릴게요. 목적어는 여러분들 다 이제 감 잡으셨지 않습니까? 주어는 누구냐면 그 비비브를 이 만천하에 이렇게 애터미 문화에다가 심어놓은 그 사람 그다음에 에, 그다음 또한그 다음에 그 다음 또한그 주어가 누구냐면은 8월달에 5 판짝이 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갖다가 센터장 교육에서 다 확실히 인지를 하고도 센터에 가서 얘기 안한천 몇백 명의 그 센터장들 그 위에 총장들도 몰라요 그런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도 이게 조직입니까 이게 아무리 다단계 조직이고 우리가 무자본 무전포로 시작하는 누구나 수평조직이라고 그러지만은, 나름대로 직급이라는 게 있고 다 그런 건데, 자기가 직무 유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 만약에 회사에서, 어, 회사 당이는 본급쟁이 했다 그러면, 그는 완전히 중간 센터장들이, 중간에, 그러니까 어떤 그 조직의 그 중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과장,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어, 위에서, 아, 어, 얘기 들은 거, 회사에서 얘기 들은, 어, 항영을 받은 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얘기 안한그 직무 6입니다. 우리가 수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어쨌거나 하나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그 비비브를 외쳤던 원조, 그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그냥 다 휩쓸려 가다 보니까 에, 해서 그 어, 8월달에 회사에서 얘기했던 그 센터장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했던 그 센터장들. 그 모두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 주어는 그것까지 하고. 아니, 그렇게 비판은 누구는 못합니까? 뭐, 비판 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 나와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어, 그동안 많은 그, 그들의 그 저지, 뭐, 대도 않는 소리들, 뭐, 대도 않는 그냥 민원 넣고 별지, 다해서 그다 해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할 것도 그때 눈 하나 깜짝 안 했지만 지금 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건 건 누구는 못합니까? 근데 마이크로 유튜브는 어, 다른 유튜브랑 좀 차별되는 게 뭐냐면 마케팅은 첫째나 둘째나 차별화 특화입니다. 특화가 되지 않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 마케팅은 마케팅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그냥 장사하는 겁니다 그냥 사업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그냥 소액에서 그냥 자연 그냥 하는 겁니다 언제 또 이렇게 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도 몰라 그러고 하는게 그건데 제대로 마케팅 을 한다는 거는 특화 내지는 차별화 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게 되는데 마이크로 유튜브가 차별화 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불 그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여러분들 그 잘못된 문화에 대한 걸 갖다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가짜일 수 요만큼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과좀 차별화된 점이라면 차별화된 거죠. 크게 아,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독자들 분께서 이렇게 평가하게 아, 저 양만은 뭔가 틀려도 틀려. 그런데 다른 유튜브도저 제가 완전히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이 시점에. 회장님이 아주 그 결혼한 의지로 그렇게까지 신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마이크로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답이 있어야 될까요? 답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여태껏 400편에 가까운 얘기를, 얘기를 갖다가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런 사람이 한 사람이지, 제 영혼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거를, 요번 기회에, 요번 기회 아주 일명 유연하게, 확실하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잘못된 점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텐트가, 큰 텐트가 있어요. 빅 텐트가 있고, 스몰 텐트가 있습니다. 다단계에서 빅 텐트가 있는 회사는 전 세계 수십만 다단계 중에 애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원데이 석세스를 또 요즘 뭐 굿모닝, 요즘 시대가 되니까는 이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는 거기에다가 퇴근 후 굿모닝 뭐 지역 세미나 뭐 등등등 지금 다 살아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본사에서 빅텐트를 쳐주는 데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안 해요 그룹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자영사업과 모임에서 그룹이 결성이 되면 은그 그룹에서 알아서 고민하고 또 뭔가를 만들고 뭐 뭔가를 만드는데 그게 64년 동안 그렇게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빅 텐트를 너무나도 크게 쳐놨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제대로, 이랬대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니까, 나머지 그 좋은 점이라면은, 거기다 초대만 하면은, 비전들을 봐.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좋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도 빅 텐트가 거대하게, 너무나도 제대로 쳐놨기 때문에, 이 스몰 텐트, 실제적으로 센터라고 하는 스몰 텐트에 갖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빅텐트에서 비전을 보여줍니다. 자, 원데이 석세스에서 비전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현실 점검도 하죠. 자영업의 현실, 뭐 등등등 해서 그 아주 말 잘하시고 진짜 굉장하신 그 총장님들 뭐 이런 분들 나오셔갖고 윤영주, 윤현주 총장님. 그런 분은 참 나이도 지금 갓 50대이신 분인데도 얼마나 또 아주 미모도 있으신데다가 또 말도 그렇게 막깔지게 하면서 6년간에 갔다가 아 저기 그냥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장 안에 그렇게 해갖고6 지금으로부터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월 2천만원은 꾸준히 받는데 총, 총장 총장이신데 지금 시한, 약 13년차 되신 분인데 그게 진정한 네트워크 이거든요 한번 한번 천만이 되고 나서 부터 그냥 뭐 아니면 그냥 오토판매사 되고 나서 부터는 그냥 쭉 그냥 쭉 증가 되는 수입으로 나오는게 네트워크 연금 수입입니다 그거를 당당하게 나와서 그냥 짧게나마 그렇게 딱 스치듯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윤영주 총장은 이 시스템을 알았든 몰랐든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 어떻게 어 해야 되느냐 자 오, 여기 오늘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빅텐트에서 그 소액에서 그 석세스 세미나나 원데이 특히 석세스 세미나에서 보면 비전들 보죠. 별 생각 없던 사람도, 어우, 어, 이거 뭐지? 어우, 이거 어우, 그리고 거기에 또꼭 날아간 사람들 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뭐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승급식에서 나와서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마음속에그 수만명, 수천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안 가졌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딱 와서 아 센터에 가서 그거는 전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센터에서 하라고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교육 센터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전 보고 현실 으로확실히 되고 그것도 회사 빅텐트에서 사업도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거 부럽죠 한번 해보세요 사업 권유도 하시고 초대까지 다 끝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뚜껑 날라가는 사람서부터 마음속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저거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한거 의다 100%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부터 갈 때까지 그냥 시종에 하품하고 졸다 가는 사람 빼놓고는 거의 자, 자다가 가는 사람도 빼놓고는 거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100% 근데 이놈의 스몰 텐트 센터에만 오면은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는 거를 갖다가 에,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팀워크로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하는 게 스몰 텐트 센터 13,300개가 넘는 그 센터에서 하는 역할인데 여기만 가면은 비비불수없터 시작합니다 토달지마 처음엔 친절해요 그래갖고 두 가지가 있죠 뚜껑 날라가서 온 사람들 해갖고 카드도 있어. 뚜껑 날라갔으니까 카드고 뭐고 그냥 빨리만 된다고 그냥 막 자기들도 잘못한 거 무지 많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가면서 아 진짜 애가 타게 안 돼. 그러면서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찍소리 못 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급해서 간 거거든. 카드 자기가 그냥 막 그냥 뽑아서 막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 밑에 파트너분들도 가라고 동료하고 어,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그 짓거리 하다가. 안되니까는 고만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찍소리도 못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아니까 그게 지금의 자금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가 명함이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마이크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 그거를 갖다가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하라고요? 예 비비불 그러고아 이게요 한 2,3개월 지친 사람 게뭐 이렇게 해놨다가 저기 뭐 판매사는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갈때가지 않으면 나오 돼요 같이 갈때 가지 수월하고 그래서 저분들 다 저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기 협잡이 에요 가고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빵피비입니다 빵피비 아무것도 없어요 재고만 날벌어져 있어요 또 그걸 또걔네들이또 수거해가 그래서 재판매용으로 다 팔아줄게요 거기서 또 이문을 남겨 그런 진짜 너무나도 후진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마이크로헌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빅텐트에서 회사 원데이나 석세스에서 비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시스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시스템대로가 어떤 거예요? 했을 때 그게 딱 됐을 때 최소한 한 직급이라도 위거나 그, 그 사람의 파트너라고 그러면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기초사업 설명을 해야 됩니다. OOM, 제가 옛날 그 판대기 이렇게 맨날 보여주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똑같아요. 그거는 64년 동안 변치 않고 왔거든요. 왜? 그 많은 천재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자들이 그게 검증에 검증을 해도 그거대로 하니까 됐기 때문에 그게 64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책에, 이책 제가 10년 전에 만들어서 이, 책, 이 책도 이책 10만 권, 뭐 20만 권도 팔린 책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각국으로 번역돼서 저기 폼에 고대로입니다. 자, 어, 원데이나 석세스에서는 얘기를 할때그 저기 회장님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비전용으로 이렇게 거의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제품도 가끔 나오고 뭐 이렇게 또 제품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어차피 빅텐트에서는 비전 동기부여 그 미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스몰텐트 우리 센터에 와서는 그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비전만 받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분들 처음한테 이 사업 설명을 최소한 스폰서라면 이거 할줄 알아야 돼.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을 설명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그러고 무슨 본부장이고 무슨 팀장이고 에이전트 무슨 에이전트예요. 아 자기가 하는데 자기... 라면 장사가 우리 라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요렇게 해서 떡을 넣어서, 떡, 떡는 거는 쫄깃쫄깃한 떡을 넣어서 요거는 4,500원. 뭐, 등등. 그 정도도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딴 데랑, 아, 저딴 집하고는 우리는 바람을 한번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해서, 뭐, 최소한 그런 것도 얘기 못하는, 못할 정도라면 그게 라면가게 사장입니까? 난 못해요. 난 네트워크 경험 없어요. 본부장이 돼서도 저 스피치는 못해요. 이런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본부장이 됐는지 몰라. 다그 직급 도전으로 그식으로 갔으니까 그런 거야 자, 지금은또 늦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는 그거를 확실히 요번께 밝힙니다. 이제 회장님 신현사도 그렇게 나왔고 제가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한테 댓글 하나 당신이 뭔데 끝다없으래 하고 있 어? 진짜 그야말로 죽고 싶어? 어, 등등 술 한잔 먹고 한 사람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럼 고 전화를 받으니까 숨소리만 들려 그냥 뭐, 뭐, 왜 전화하셨어요?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숨만 몇번 쉬다가 끊더라고요 그런 그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를 하겠다고 그리고 여기다 저한테 댓글 하나 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지금 1년 동안 아무 뭐, 무풍으로 일혀 오고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니까. 팩트를 제대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있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저제 책을 읽고 제 유튜브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 제가 호명할까요? 그분들은 호명해도 저한테 아유 뭘또 그렇게까지 또 해주셨어요. 근데 아우 저 이름 나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1호 김영화 팀장입니다. 분당탑의 김용화 팀장 5년 동안 하면서 단 위로부터 1PB도 안 받았습니다. 몇십만, 몇백만 쏴준다고 그런 것도 전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독여청청 제 시스템을 처음 유튜브 3 40편 나왔을 때부터 해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 저력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고 어마어마한 그룹으로 지금 성장을 해 있어요. 그리고 아자줌을 끌고 가던 그 약관에 40, 가든 넣은 사람이 80년생이시니까. 1월생이지만. 그다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확실하게 했어요 거기 이제 단단하게 그 위에 어머님이 1300에서1800을 받아요 200 200만원에서 왔다리 갔다던 분이 불과 2년 반 만에 천만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종로에 그 최우의 최우혁 사장님 두 쌍둥이시거든 쪼꼼마신 아주 그냥 귀여우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는 60 가까이 다 되셨지만 그 분들, 아주, 독립정신이 강하시고, 자기 주대가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그래도 중국에서 굉장히 그래도 상위 레벨에 있던 분들이고, 두분다 회계사 출신이에요. 공인회계사 우리나라, 중국도 어려워요.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수유리에 그 세라리라고 했던 이세란 사장님. 그리고 거기 아저줌에 있는 대전 팀들, 또그 다음에 저쪽 청락 팀들, 얼마나 잘하실지 아세요? 그리고 또 여기 요즘 천 스티비라고 나오는 그 천사 사장님 얼마나 확실하게 진짜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외에도 제가 읊어도 될까요? 왜 그분들이 저 생명 부지에 있는 저를 갖다 찾아와서 책을 사가시고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해서 지금의 다들 그렇게 온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을까요? 최소한 성공은 그렇게까지 뭐 눈에 나는 성공은 안 했어도. 누구를 사기치고 협잡하고 가진 않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실력이 풍부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안 모여요. 서로 배우겠다고 오,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센터에서는 뭐, 뭐, 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침조회에 나와서 재수없이 맨날 뭐, 어, 요번, 요번주는 뭐, 왜 이렇게 p 비가이 모양이냐는 동, 뭐. 지가 뭔데 본급 하나 준, 굳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갖다 쪼고 앉아있고, 그게 그걸 네트워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 1위 만 원이라도 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말돼요. 10원도 안 주는 주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들어왔어요. 비전 크게 봤어요. 빅텐트에서 원대에서. 피곤하지만 자당 안에 봤어. 뭔가를 봤어. 그리고 센터에, 어떻게 하냐고요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거. 그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요? 차근차근하게 사업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사업설명. 자 우리 회사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의 주력권은 이래서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니까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제품 얘기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마케팅 브랜드 간단하게 그 사람이 궁금한 거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 Q 거기서 Q를 얘기해야 돼세스마 책제 거기서 나오듯이 Q를 갖다가 달성하는 게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 저기 승급식에서 올라가서 저뭐 본부장 됐어요 뭐 자로 노드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사람들다이이 이 과정을 거쳐서 간 거니까 큐 30만 pb 를 내가 을 만큼 진정 코 내가 내 돈으로 진짜 느껴가면서 쓰는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 부터 가르쳐 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 마케팅 불안하니까 뒤에 무슨 임페리아를 쩌고 그거 그거 다 둘둘둘둘 이렇게 해서 가. 가는 거, 그거는 왜을 퍼준대요, 그거를. 아, 시간이 뭐 많으면 그거 해도 되겠지만은. 자, 마케팅 플랜을 갖다가 그런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로부터 내가 30만 하면 또 그런 사람이 복제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6만 원이 나오는 거. 거기 3회 법칙 그 부분을 갖다가 진짜, 아,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 나서, 아, 내가, 그 신규 그분한테 설명해 주는 내 스폰서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그거를 설명해 줄 만한 그 사람이 내가 본 애터미의 비전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큰 펀치에 사람은 안 나가요. 여러분들 소낙비 나오는데 미쳤다고 맨몸으로 우산도 갖고 소낙비가 오고 있는데 굳이 꼭 나가야, 된, 나가야 되는 있는데 그냥 맨몸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도 못 보고 또다 다시 바로 들어와서 또옷 갈아입고 또 뭔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큰 펀치 안 나갑니다 그냥 작은 펀치를 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잭 같은 펀치를 갖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때려주는 게 스몰 텐트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뭐뭐비비리고 있잖아요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처음에는 친절해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러시지 그러면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3년에서 오토 판매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이 연금의 의미는 저한테는 이건 누구, 1억과도 안 바꿀 수 있는 난 비록 200만원이라도 반판 100만원이라도 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 연금의 의미는 너무나도 저한테는 간절하고도 대단한 겁니다. 그 비전을 작은 비전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도 아닌 사람이 사업자라고 그러고 스폰서라고 그래요. 그것도 못하면서. 맨날 마케팅 플랜 뭐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쪽에 내가 쏘아 줄 테니까 이쪽으로 뭐할 테니까 당신은 이쪽만씩 맨날 볼펜하고 그거나 들고 다니면서 그거 나갖고 앉아있어. PB 계상이 나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또뭘 해요? 세미 세일즈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그냥 기초적으로 쫙 이게 3의 법칙서부터 세븐코어 그게 왜 그런 논리. 거기에 지금 제가 그 책에도 있듯이 세세마 플랜 그리고 플랫폼의 비전에 대해서도 세세마를 하면서 세세마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달인이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에이전트. 에이전트. 아 그래도 에이전트. 틀려. 아 그래도 반판 세일즈 마스터 정도 되는구나. 여러분들 마스터가 무슨 뜻이에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 거기서부터 마스터가 붙어요. 마스터는 사부라는 뜻입니다. 사부. 사부는 내가 굳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품새나 물을 받을 때 어우 저긴 사부가. 어우 진짜 품새가 제대로 나오네. 그래되는데 여러분들 품새가 뭡니까? 그것도 안 되고 연금은 연금 그것도 대대선선이 3대가 나오는 그거를 갖다가 바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날로 먹자는 얘기는 다를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자 그거를 아울러서 이렇게 그게 안될거 그게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안 되니까 이 책을 만들어서 이거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주라고 이 책을 만들었는데 나가긴 20만 권이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활용을 하십니까 이거? 아메이 할 때는 메나텍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책을 만들질 않고 파일북에다가 내가 처뭐 보충제에 뭐 있던 거뭐 있던 거다 오려갖고 다 이렇게 갖고 딱딱딱 나만의 파이브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파트너한테 주기도 하고 또 그러고 그걸 또 설명도 하고 너덜너덜 할 때까지 사, 설명을 했어요. 그 연습을 또 피나게 하고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뭐 하는 게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200만 원, 100만 원그저 연금 수익이 나오기를 바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쉬워요. 저한테는. 그럼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무슨 수단을 좀 수많이 해봤거든요, 가르쳐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봤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누구든 제 그룹이고 뭐 이걸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돼요. 기초 사업 설명, O&M이라고 하는 기초 사업 설명하고 세세마프라이라는 인거 이거 두 개만. 나름대로 자기가 연습해보고 그리고 누가하고수도 없이 해보다 보면 은 이거는 그냥 안 보고도 착할 수 있을 정도 이게 두개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쓸데없는 책가안 만들어요. 그이두 개를 만들어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하도 요즘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두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설명할 줄 알고 요거 설명할 줄 알고 이거 다 어떻게 설명해요? 거기서 짝짝짝 뽑아서 그 사람의 그거에 맞게끔 30대가 왔을 때는 30대에 맞는 현실 점검 부분을 처음에 얘기하고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사람 따라서 그렇게 기본적인 골조에서 그 정도만 조금 자기소개하고 거기에서 현실 점검 부분만 조금만 달리해서 하면은 그게 나중에 숙달이 되다 보면은 그냥 뭐누구더 잘하게 되거든요 이건 뭐 아무래도 숫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쉽죠. 세세만은. 그죠? 렇요두 개만 하면 돼요? 아닙니다. 이, 이거 두 개는, 이거는 뭐 하면 은 돼요? 뭐 이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아이템, 자기, 자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6만 원이든 12만 원이든 받는데요, 그거. 지나가는 낙은 애가 웃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 그거를 미션이라고 주어진 임무거든요. 내가 그거를 선택했다면 액터미를 선택했다면 네트워크를 선택했다면 이두 개를 설명하는 거는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미션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센터 미팅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그거를 지금 스쿨에서 하도 공, 뭐 많이 공감을 하는데 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다그래서 스쿨을 열었더니 그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센터 미팅? 그렇게 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은 이거 정도는 다 해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지 하자고 들면 할 겁니다. 거기도. 그러니까는 자 요번에 제가 스케줄을 갔다가 수요일날 안에 토요일날 안에 그러고 여러 가지 그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주어진 어, 저 저하고 어, 제,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도 시간에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스케줄도 이렇게 다 틀려요 다소수다 다 있고 해서 어, 제가 요번에 신년사 그거에 기침해서 저도 지금 그래서 발 빠르게 지금서부터 막 어, 이렇게 나서서 하게 된 거거든요 아 어, 28일날 그러니까 1월 28일날 부정 다셋시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28일날 2시부터 6시까지 제가 기초사업 설명 기초사업 설명하는 거 이거 그리고 센터 미팅을 2시간짜리를 갖다가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좁아도 져 좁아도 여기 다 와서 그, 그 열기 때문에 더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걸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줄게요 소속 센터 관계없습니다 제가 당당히 바힐게요 그래서 4시간 짜리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 오시는 만큼 제가 공개로 그냥 이 걸어갔다 있는 것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루음실한 얘기 하지 마시고 요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그날 토요일날 2시에 토요일이니까 뭐 전업사업자든 무업사업자든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때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저 제가 아주 제대로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기 또제 전화번호 나가니까 기탄 없이 전화주세요. 소속센터 전혀 관계없고 라인 이동 안합니다. 그냥 그런 거 안합니다. 저굳아나서또 안하고 그런 거그 괜히 뒷소리 듣기도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와서 제대로 배워가고 또 Q&A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큰 넓은 데서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물어보고 뭐한거 끝나 밤 12시까지라도 그 끝나고 6시에 끝나고 나서라도 꼬치꼬치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12시 새벽 1시까지 뭐 2시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 있나 없나 그가기탄 없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 이거 진짜 꼭 배워야 되겠다 한다 그러면은 토요일날 28일날 공개강의니까 누구도 관계없습니다. 와서 배우십시오. 확실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